작년 한 2년 전부터 구설, 시비, 폭행, 뭐, 이런 관제까지 다. 근데 이게 쉽게 정리가 될것 같진 않아. 안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관계나 뭐 이런. 다 위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랑 지금 뭐, 뭐, 음. 이런 대립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대립 관계요? 나. 근데 난 좀. 네요 박성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자꾸 목이 가라앉아 왜요?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가져온 사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어, 네. 자꾸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짜증나 짜증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 <웃음> 네, 짜증, 짜증나는데 좀봐 네, 보기는 할게요 불러드릴게요 아 어. 네. 근데 부, 여기 부채방울도 흔들기도 싫다 그 정도로 표현이 음, 음. 별로 네안 좋죠 2, 3, 40대까지는 뭔가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이미지를 잘 쌓았다. 그래, 좋네. 잘 쌓았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작년 한 2년 전부터 구설, 시비, 폭행, 뭐 이런 관제까지 다. 근데 이게 쉽게 정리가 될것 같진 않아. 굉장히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사나워요. 아, 어, 근데 짜증 나.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왜냐면, 일철이나 어떤 수습이나 이런 걸 하면 좀 짜증나요. 뭔가 회피, 도피, 이런 거. 그렇다고, 자꾸 어지럽긴 하다. 진짜 이미지를 잘 쌓았나 봐. 올해는요, 이거? 시비, 구설, 나쁜 거는 다 가지고 가죠. 멋있어. 응,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올, 올 수가 그렇게 주... 나쁜 수는 아닌데, 이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대처. 때문에 뭔가 계속 꼬이는 거죠 근데 점점 이게 우리가 등 돌리는 것처럼 이 사람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자꾸 이렇게 좀등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람 뭔가 도움을 받고 도움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자꾸 하나 이렇게 떠나고하는 그러니까 수가 사나오면 한해한해 한해 수가 사나오면 뭐 돈으로 나간다든지 건강이 치인다든지 진짜 사람으로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관제 부설 시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가족 관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때 보이세요? 다 위치는 있습니다. 만약 분명히 우리가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 뭐 형제 지간 다 위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등 돌려야 돼. 요 가족끼리 같이 못 살아요. 음. 왜한 집에 살아도 따로 국밥이라고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가족이란 틀만 있는 거지 뭔가 다 개인적인 뭔가 다 금이 가야 되고 심지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얼굴 막 진짜 무슨 혈연도 다 끊어, 끊고 어끊 사는 사람들 음. 약간 그런 케이스? 앞으로는 잘풀 수... 해결이 좀 금방 나올 것같진 않아요. 왜냐면 해결될 듯하면 걸고 해결될 때하면 걸고 어떤 이제 일적으로 사적으로 뭔가 음. 계속 이분은 개그맨 박수홍 씨 <웃음>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음. 근데 네. 이분은 이렇게 가끔 네. 우리 할머니가 관상으로도 일러주신단 말이야 근데 네. 네. 여기 입이 약간 돌출령이잖아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좁고 눈이 쏙 들어가고 네네. 광대가 좀튀어나고 이런 사람은 말년이 안 좋대. 이게 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 이제 좀 생긴 걸좀 둘러보면 뭔가 이제 자기가 자기복을 다 파먹지. 이게 점점점점 점점 생긴 게더 이래+ 이래지나 봐. 아, 자꾸 이렇대. 아, 진짜. <웃음> 어.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검찰 조사 이제 부친이 나가다가 부친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네. 누군가 이제 법정 싸인 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다 박수홍 씨가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아 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 또 할머니가 보신 눈에도 그래 아 어, 진짜요? 그렇게 행실이 바르진 않았대 근데 이제 이게 이, 아까도 말했지 이미지 바른? 응 바른 이미지 말씀하시는... 여담도 많지 않았어요? 뭐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칩시다 지금 음. 이 박수홍 씨가 이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 주변 사람 뭐,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이 없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 사람의 성품이라면 좀더 유연하게 풀 수도 있어. 어, 그럼요. 자기가 성품 이미지였더라면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가지. 그렇게까지 다 오픈, 여론에 다 오픈을 하면서 자기 가족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겠어요? 부모랑 지금 엄청 막 이런 대립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대립 관계요? 나. 근데 난좀 건널 수 없는 강을 좀 건넌 것 같긴 해요. 박송 씨가. 그리고 그이박송씨 이, 엄마도 많이 나왔잖아요, TV에.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미우새 거기서 많이 나오셨잖아. 하하호 막 웃는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 굉장히 되게 딱 차단적이죠. 안 돼, 돼. 되게 유연하게 보이잖아, TV에서는. 근데 이게 안돼돼 돼. 이걸로만 정하는 사람 굉장히 좀 차갑고 무섭죠 누가 이길까요 이싸움 이길 <웃음> 글쎄 <웃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솔직히. 되게 애매해하죠 애매하긴 하지만 제 할머니가 그래 누가 이기겠냐고 굉장히 이박송씨 엄마가 독재자 같은 느낌이거든 아 진짜요? 응 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커가는데 자기 생각이라는 거할거 거 아니에요 박송씨 같은 성향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해야 될거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일을 잘 벌려 그러니까 자꾸 대립이 되죠 그럼안 보고 살아야지 어 진짜 갈 때까지 다간 거야 이거는 안 죽이면 다행이야. 누구 하나 카이브리 만나면 다행이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선. 아니 저는 이렇게 부모... 그래 부모라 부모라 칩시다. 갑자기 열받네. 자 <웃음> 부모잖아. 부잖아. 자기 아버지잖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저렇게 쇼할 정도는 아니지. 난 쇼라고 봐요. 약간의 각본이 있다고 봐. 아무쪼록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박수동 씨가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돼. 난 근데 좋은, 유, 좋은 소리는 안 나와요 솔직히.